자 이번에는 16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왼손 손가락을 누르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에서는 번호가 0번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누르면 a선을 연주를 하게 되면 라가 되지요 1번 하나를 누르면 1번 하나를 누르면 C. 2개를 누르면 2번 3개를 누르면 3번이 됩니다 물론 피아노처럼 1번만, 2번만, 3번 각각 따로 누를 수 있지만 이제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손가락에 만드는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누르면 그 손가락은 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1번을 누르면 1개, 2번을 누르면 2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? 위가 엮어져 있는데 이거는 반음이라는 뜻입니다. 따라서 1번과 2번을 붙이고 2번과 3번은 떨어질 한 뜻입니다. 다시 2번, 1번, 0번. 자, 마찬가지 1번, 2번 시도죠. 도시, 시도나 도시나 똑같죠. 자,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발응해서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보겠습니다. 먼저 1번을 눌러주고 준비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1번 눌렀죠 자 준비 박매트로는 역시 60네